안녕하세요 홍선도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무뼈 국물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무뼈 국물 닭발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국물이랑 밥에다가 계란후라이 아주 자글자글하게 반숙으로 딱 해서 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닭발집에서 옛날통닭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해서 옛날통닭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다 있네 닭이 닭도 있고 발도 있고 알도 있고 <웃음>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반찬 기 전에 가슴살. 진짜 맛있구나. 난왜 지금까지 숯불 닭발만 먹었던겨?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어떤 사람이 모임에 갔는데 숯불 닭발 이런 것만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닭발집에 서 숯불 닭발을 먹고 집에 와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국물 닭발을 또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예 다른 음식이다. 뭐 찜닭과 후라이드 치킨 같은 느낌으로 완전 다른 음식이라고 했는데 다른 음식이네. 예술이다, 예술! 음. 아니, 근데 이게 반숙 계란도 맛있는데, 완숙 계란도 맛있어요. 여기는 약간 크리미한 느낌? 참, 여러분들, 혹시 그 파닥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? 청주에 있었어요. 조치원에. 거기 한 치킨집에서 파를 같이 얹어서 준게 파닥의 시초.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 한 2008년도 막 이런 때만 해도 파닥 먹으러 딴 데서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<웃음> 맛있다 여기 국물 닭발의 재발견이었다 앞으로 국물 먹방 위주로 좀 먹어야 되겠어 너무 좋은데요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